저희가 마지막으로 대상 받았을 때 최근 대상 받았을 때 그때가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 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애리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또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모습 없는다, 없는다, 있지만 너무 적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대상을 받으면서 아 진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,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도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우리 애리러 분들에게 더 감사하죠. 왜냐하면. 항상 우리가 대상 받을 때는 그래 우리만큼 노력했고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니어 여러분들이 준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뭔가 죄송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벅찼던 것 같아요 자그뭐 앨범은 정확하게 말씀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이제 곧 계속 지금 뭐두 개는 찍어 놨고요. 뭐, 지금 뭐 몇개 편집하고 있는데. 에이. 아무튼, 다음 문제 볼게요. 백현에게 있어, LED 가장 보고 싶을 때는, 저희 무대 집에서 다시 볼 때.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그, 제가 게임을 좀 했는데, <웃음>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, 저 혼자 버려지게 된 거예요. 12시에 아직 한창일 시간에 또금요일이라또 출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음 앵콜 직캠을 봤어요 신기하죠? 저희 무대를 보는게 아니라 앵콜 직캠을 보다니 약간 좀 신박하죠? 허를 찔렀어요? 네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너무 무대 하고 싶은 거예요 애리들도 막그 소리가 막 듣고 싶고 환호성이 크면은 제가 항상 너무 기가 엄청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시상식 때가 뭔지 알죠? 무대 와고 <웃음> 시상식 때 특히 텐션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무대 올라가 전부부터 막 난리가 나요. 딱뭐 엑소 하는. 아, 에스더 여러분들, 아, 너무 감사드리고. 아이들 항상 행복하자. 항상. 그 내려올 때도 막 난리야. 엠버더 그냥 할파일 한번 하고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에리 여러분들의 환호성이. 저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. 어, 기침을 자꾸 하시데 갑기합 좀 드셔요 <웃음> 어디 밑에 분이 계신가? 네. 아아이거 알아요? 네. <웃음> 다음 번째 볼게요 자 마주할게요 저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